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가 어변 에이? 자 어변은, 어변은 어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칠살이 등장하게 된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애군들이 있는데 이 애군은 우리는 세 가지다 하나는 영혼인연으로부터 우리가 애군이 오는 거자 인간 인연으로부터 오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인연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 자 영혼인연은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이런 친족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오게 된다 이런 인연으로부터 살을 맞게 되는 것이고 인간인연은 내가 뭐 사업이나 장사나 어? 사회에서 이런 일어나는 지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 귀신인연은 망자나 우리는 어째면구천세기에 있는 이런 귀신들 귀신들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칠살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초상집에 잘못 가게 되면 칠살을 맞는다, 살 맞게 되는 거 인간으로서 어떻게? 바깥에서 우리가 맞아서 죽고 하는 거 있지? 기거리에서 지도 모르는 소에 죽고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야 사회 사회에서 하는 거그 다음에 지인 이런 것들 영혼을 어떻게 가족, 형제 이런 것부터 우리는 살을 막기 여기서는 심하게는 급 죽일 살이니까 그죠 살이라는 것이 우리는 죽일 살이니까 이게 맞 죽는 거야 이 이렇게 심하게 되게 되면 작게만 얻어 터지고 되는 것이지만 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실감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건 처음 다봤 거잖아 그대로 다했다이 말이야 ,이.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것을 막아주려고 하면 이렇게 엄마의 힘이 정말로 필요하겠지, 그제? 엄마가 좀 알아야 돼. 누구말따나 사고 나갔고 우리 여게 장사하시는 젊은 사람이다. 이. 자기가 장사하면서 돈 받으러 가갖고, 뚜들 막아갖고, 이렇게 대뿐다 이거. 뚜들 막 그럼. 그럼 그럴 것같이 누군지 사함해갖고, 또 뚜들 막 죽어보지. 그 형제들은 부모가 있으칼 부림하고, 뭐, 이런 거죠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칠살에 맞아서 죽는 거야, 이. 무슨 얘기죠? 출살, 출살이 없면 무슨지 모른는 그래서 이것을 음 바꿔주는 거야. 이? 자, 그다음에 이 살에 또 무슨 것이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인연의 끈이, 예? 인연의 끈은 우리 영혼의 끈이다. 만난 사람도 처음에 인연에 있어 만났다고 그랬지. 인연의 끈에 오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들이 자꾸 와서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인연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 우리는. 팔액이라는, 것, 애군이라는 것이다. 팔액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은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다. 그래서 우리는 팔액으로 인해서, 팔액으로서 인해서 우리는 애군들이 오는 거야. 그럼 이게 다양한 것들이 오겠지. 그러면 인연의 것으로 오는 애군과 칠사로서 오는 애군은 모든 게 무섭겠나? 말 그대로 칠살에서 오는 게 무섭다는 거다 이. 칠살은 무서운것이요 칠살이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칠살을 맞고 난 뒤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수준에서 다 봐봐. 자 가족 형제 칠단에서 일어난 거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실제적인 칠살이야. 그 다음에 이 밖에 가갖고, 이제, 사업을 해갖고 죽고, 뭐, 사업이 터지고, 깨지고, 뭐, 이런 거지그 다음에, 이렇게, 게 귀신들 잘못해갖고 귀신이 덮어 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러 가갖고, 기도하러 가갖고, 뭐, 귀신이 덮어 쉬고, 이거갖고 살을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것도,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뭐 인생 풀어봐야, 평날 풀어봐야, 못 맞겠노? 그쵸?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허무 허한 이익학이라는 게 이론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막지 마음대로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4에서 시작한 거, 그제? 4에서 시작한 거는 7로 이어지게 되고, 살로. 인연법에서 그렇다. 여기서 5에서 끝이 어떻게? 8액으로 이어진다. 이거는 8이다. 이거 오늘은 이 7을 배우게 됐지. 이거는 4를 배우게 되고, 이거는 5를 배운 거 그러면 4, 5, 7은 다 배웠잖아. 배우잖아. 그치? 7까지는 오늘. 그럼 다음에 8 배우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재미나는 것도 안 배운다. 그지 이거 뭐, 그 운세 간장 푸는 거, 뭐, 운세 푸는 거, 갈매기, 그래갖고 그거 차원이 다른 거야. 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머릿속에 탁 주입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한번 듣고 가서 집에 갔으면 다 이제 뭐. 우리 복습해야지, 박사님. 아, 말대로 어, 복습해야지. 그렇게 이게 정말로 나중에 상담하는 데는 충년 역할을 하게 돼. 왜냐? 이게 오는 사람들이 처음다 살을 맞든지 인연의 끈에 의해서, 어,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음. 이것을 우리는 잘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연계되어 있는 거야. 어변으로서 7살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인연의 끈으로부터 8액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8액은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겪고 가는 것이지만은, 7살은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파덱은 자기가 애구는 자기가 스스로 겪고 가게 되는 것이고 칠살은 어떻게 외부의 공격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문제지 그지? 일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칠살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봐야 될까요 그지? 그러면 칠살은 일곱 개가 있는 거야? 우리 칠이니까 일곱 개냐 자풀어보자1 5 0 페이지 한번 봐라. 자, 1번에 이번에는 무슨 살? 천년살, 천년살. 천년살이죠. 천년살 자, 두 번째는 천손살. 천손살이다. 그제 세 번째는 천고살. 천고살이다. 네 번째는 천파살이다. 다섯 번째는 천재살이다. 여섯 번째는 천역살이다. 천액살. 천액살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책에 있으니까 뭐 간략하게만 설명해보자. 그치? 네. 자, 천연살이 거기 뭐 이렇게 해놨노? 인연으로 인해서 어? 어떻게 우리가 덮어 쓰게 되는 그런 거다. 이? 자 그러면 연이라 그래서 인연으로 인해서 천년의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연으로부터 우리는 당하는 꼴이다 그제? 그러면 약한 거는 우리가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조금 닿으면 우린 터질 수도 있지만은 조금 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제?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고 이 손은 손실이다 그제? 그러면 자궁 손실부터 큰 손실까지 일어나겠지. 그러면 청고살 너가 같때 부부 사이에 천고살 이탁하면이 등지고 이, 아니 등지고 자다가 좀 심하면 어떻게? 이방 저방에서 자다가 좀더있으면 어떻게 되겠노어뭐 네. 그렇게 때보다 <웃음> 천파살은 깨질 파이가 그지그럼 어떻게 조금 깨지면 되고 그지 이만큼 깨지면 되고. 다 해놨는데, 이만큼 해갖고, 어떻게, 누가 뭐, 응? 대통령 한번 하려다가 또 깨집을 수도 있다. 이. 그런 거 뭐고 전화들 되게 많이 와요. 제주도는 돼지도는... 자 그러면 천파살은 깨지고 망가지는 거다. 이? 말 망가지면 뭐게 정신까지 망가지고 이? 심적으로 망가지고 돈만 좋은 게 사업하는 게 깨진다든지 이? 내가 하는 일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막내 신체도 깨지고 정신도 깨지고 이런 거 응? 고야 아픈데 그제 이거는 천재살은 어떻게? 응? 사고. 어, 이거는 재앙이다, 재앙. 재앙. 어 네. 조그만 교통사고 났다가 안되면 낭떠지 떨어지다가 안되면 진짜 물에 푹 빠져 죽을 뿐이고 이런 식으되있다천여살은 네. 어떻게 몸이 힘들고. 어 내가 몸이 힘들고 힘들다 하면 병드는 것도 아니, 병니는병지 그제? 네. 조금만 힘들어 갖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나중에 뭐관절염이 그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하면 나중에는 오도가도 못하고 방안에 응? 그런 경우도 많지 네. 어, 천액 살을 먹까 몸이 병이다 그제 네. 그러면 어? 병으로 조금 고생하다가 큰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영혼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어려움들을 겪고 나간다는 거다 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외부의 인연이라 했다 인연 그치야 네. 외부의 인연이 어떻게 해? 이것을 공격하는 거야 내 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 이 인연들이 내 인데 어떻게 코가걸 얽혀 있든지 우리가 원이 안 풀리든지 우리가 한이 얽혀 있든지 우리가 살이 끌려 있든지 이렇게 되면 내 원은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부모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망자가 됐을 때의 부모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을 꼭알해야돼 사람만 어떻게 엄마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알겠지 자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참 배가 고프고 허리도 좋아가면서 부자가 돼서 어?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이 재산을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이 자식인데 물려주겠지 에이? 자식은 누구 말 때는 뭐, 마누라고 아들하고 풍경방작뭐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이 부모는 어떻게? 죽은 망자가있 그제? 망자 부모는 어떻게? 묵지도 못하고, 그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았더만, 이놈 뭐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흥청망자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뭐이랬보면 여기에 과연 부모가 어떻게 되겠노? 부모가 살아있을 때의 부모 맘입니까? 아니, 빚받을 거야. 야, 내 나라, 이런 거다. 왜빚받을라 그런데, 이 자식은 어떻게 이 부모인데 빚을 갚으려고 안 하는 거야. 어, 누구말따라 이를테게 되면, 내 복이 많아갖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갚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망자가, 어? 망자는 어떻게 해? 또 어떻게 해? 다른 이 부모가 이렇게 응? 땡보지을 하면서 했는데 다른 망자인데 응? 다른 망자인데 빚이 아주 많아요 응? 그죠 많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부모가 이 망자인데 갚을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 이 망자들이 어떻게 해? 이 부모와 인연이 된 부모 망자와 인연이 된이 이놈들이 전부 다 빚받으러 가고 이거 호라닥 다 털어먹는 거야, 그럼 자식은 망해, 망해푸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누구 말하나, 어? 똥장구이 부자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 그럼 어떻게, 그 부잣집 아들이 어떻게, 망나리가 돼갖고, 다 털어먹는 것도 있지? 그래서 옛날에 한 소리가 어때? 아무리 부자라도 삼대를 못 간다 는 이유가 그게다그 빚받은.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잘해야 되는 것인데, 요것을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이 정말로 갚아 줘야 돼. 진짜입니다. 이거는. 갚아야 돼. 그러면 이 부모들은 이이 어떻게 해겠이겠노 원한이 사여 있던지. 후웅 우리 화잖아.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냥 배가 고파갖고 주식민들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자식이 좀 효자를 해갖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종류가 이래 있다 이 말이야 원이 걸려있는 거 한이 걸려있는 망자에는 원고원 살이 에있는 거야 살이 에있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노 자식으로 인해서 죽은 거야 그제 한풀이 아니고 저는 다시 원한을 갖다가 내가 갚으러 온 거야 그러면 이 원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어떻게 하고자 하겠다면 하는 거고 이거는 얽혀있는 이런 다른 망자와 얽혀있는 코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훑어 가뿌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인천법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엄마가 미리 풀어 줬으면 좋겠지 그지 그런데 이 죽은 망자는 풀 수가 없어 지가 어떻게 풀겠나 그지 죽은 망자는 얽게있으면 절대 못 푼다 그러면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이 자식 밖에 없는 거야 이? 자식이 풀어줘야 되는데 자식은 어떻게 해? 옛날에도 살아 있을 때도 배 촐촐 골면서 부자됐는데 어? 죽고 난 뒤에도 뭐 어떻게 해? 밥도 한 그릇 못 묻으니 이게 부모가 제정식이겠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 조상이 아무것도 조상이 천도돼 가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런 게 아니라 조상이 이 조상이 부모가 천도가 될 때까지는 천도가 될 때까지는 이 빚을 많이 갚아 줘야 올바르게 천도를 할수 있는 거야. 이 몫을 누가 해 주겠나? 누가 해 주겠지. 그럼 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잖아. 그러면 천도는 어떻게 천도라는 말은 49제는 49제와 천도제의 차이는 우리는 다르다고 그랬다 그제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또다 이제 먹잡다 자꾸 이제 먹으면 그거는 우리는 뭐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근본이 근본이 뭐냐는 거예또 말해 또 모른다, 그런다 근본은 책 뒤비야 돼요, 맞선이. 아, 뭐그뭐 뒤빌라 하기니까 노트가 뭐 많아갖고 안 가져왔다 할 건데 뭐뻔한 답이지. 세권이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에 본 거한테. 아, 그렇게 그렇게 안, 아, 안 갖고, 그렇게 안 갖고 쓸을까안 갖고 있을까, 제 자, 맞선이 <막사님> 있다고. <딱> <웃음> 자, 49제는, 49제는 이 망자가 살아있을 때 제업을 틀어주는 게 잘못을. 자,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49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 제업을 우리가 틀어주는 거다, 틀어주는 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제업을 틀어주는 거잖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귀신은 살아 있을 때 사람이 귀신인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안주관 살아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산 사람들인데 내하고 인연이 몇개갖갔고 내하고 빚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우선적으로 빚을 먼저 갚아주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끝두고 있으면 이게 뭐 재판도 못받고 가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보자 자 순경인데 가 가지고 조수가 다 꾸미지도 않았으면 이거 뭐연락대만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갈수 있겠나. 재판 때문에 못 가잖아, 뭐 이, 이 넣어갖고, 그 재판 때못가잖아 조수가 뭐지? 이빚쟁도참 넣어갖고 그저 이 정리를 다 해갖고 어? 완벽한 조수가 꾸미가 검찰청에 보낼까 아이가. 그치? 그럼 이 붙들고 있으면 이 재판 안으로가주가지 못하는 거야. 계속 밀리고 ,이? 그럼 이거 사람이 천도가 이 망자가 천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끌고 있는 거야. 이 인간들이 못 가게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도 못 받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49절을 해갖고 인간은 이제 벗어갖고 내가 빨리 내가 살아 있을 때이 지연진 재본틀어주겠다틀어놓고 이제 가는 거야 재판 하는데 그제 이제 그 재판하러 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 다 됐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해? 이제는 이제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야 천도제는 어떻게? 귀신인제 빚을 갚는 거야. 천도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도제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 인연들인데 진 빚을 빚 갚는 거야.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 인연들인데 또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귀신인들이 또 붙들고 있으면 또 이거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쁘지. 귀신들이 빚이 많으니까 누구말더나 생각해봐. 빚이 다 많으면 이거 딱 잡아놓고 끌고 가쁜다 이 말이야 빚 받으려고 그러면 천도가 안되고 어떻게 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빚이 많으면 어떻게 요새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가 빚이 많으면 돌아가시고 나면 한달 안에 뭘 했나? 상속포기해놨 했잖아. 그, 러니까 이게, 이귀신들 마찬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귀신들이 다음에, 귀신인들이그 자식인데 밭으로 온다, 말이야. 밭으로 오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49제 하는 거와, 이거 하는 건 엄연히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북에서 이 49제 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2년 재경으로 이것을 푸는 거야. 4 9제는 2년 재경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49가지 재업경 재업 64가지 업보 81가지인가를 이렇게 푸는 거다. 그죠? 이년 재경으로 이것을 푸는 거야. 이거는 내가 살아 있을 때지연재 지원빛 이것을 갖는 거야 그러면 천도제는 어떤 귀신인데 갖는 거야 이 이것을 불풀 때는 사람인데 갖는 거 똑같이 풀면 되겠나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싼 값으로 우리가 뭐 곰탕을 한 그릇 사줬다고 하면 귀신인데도 곰탕 사주면 되겠네 귀신 곰탕 먹고 가겠나 제말로 우리 하는 거 우리 지금 하는 거 꺼라지 보면 웃긴다 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는 재경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옥경으로 푸는 거야. 구원옥경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49가지 제악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49가지 제악경그 다음에 64가지 우리는 지옥경이 있어요. 81가지 우리는 봉양경이 있다. 내가 이복양기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복양을 해갖고 갚아야 되겠다는 거다 예. 그러면 죽은 귀신들인데 내가 노가다를 해갖고 갚아, 갚아주고 갚아 내가 천도가 돼 가는 거야 그럼 산 사람인데 갚을 때나 죽은 사람인데 갚을 때나 이게 똑같아가 되겠나 아니 사람들이 그 곰탕 먹는데 해가지고 귀신도 곰탕 먹겠나 제약경제. 에? 제약경제. 아니 자, 기 그게 중요한 게아니까 그, 무생 그, 그런 말이지. 어?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인데 푸는 거와 귀신인데 푸는 건 당연히 달르야 되겠고, 아까는 살은 어떻게, 살이 그러니까 살 푸는 거하고 내가 갈 길을 하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상차리 나놓고 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귀신들이 말하고 상, 묵지 말아. 뭐, 귀신들이 뭐, 제하고 났기 때 귀신들이 그거 먹고 체인 난거 묵고 가잖아 우리가 다못 보지. 우리가 먹잖아. 귀신들은 뭐, 재산질은 우리가 묵잖아. 귀신들은 뭐어봐야 냄새만 맡고 가겠지, 그지? 왔다면. 그런데 우리 그게 중요해. 이것을 풀어줘야 돼. 귀신이, 귀신인데 풀어주는 가고 사람인데 하는 가고 이게 똑같으면 우리는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모른다고 해갖고, 완전히 엎어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종교도 정말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종교가 천국이다. 천국 무슨 천국? 사 사쿠라 천국. 거짓말 천국이다. 이씨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막 하는데 요새 와 갖고 어떻게 선 봐잖아. 요새 뭐 갖고 뭐 불교에서 뭐선 가나선 해갖고 이선놈을 한다 해 산다. 도전 사이어디인이순간이래 도쳐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아니 그도천사는 나와 봐도 그래 뭐 뭐가 누가 도태하는 거도천사람 이제 뭐 연주밖에 되만 누가 작가들이 카피라이터들이 책쓴같이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뭐 무소유 해석하뭐 사는 산이요 뭐는 무리요 얘는 그 밖에 이 그게 무슨 도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기재 그 있는 나그 뭐고 밑에 후배들 아니면 선인들 똑바로 그거 그거나 개조해. 도천한사람 그것도 뭐 하나? 수 도덕질하는 스님들 막, 이, 이 그런 인생 좀 제도는 좀 잘하지. 이, 씨, 이 사기치는 거면 쨔들 뭐 나란 게자들 사기치는 제자들만 나눠 놓고. 그잖아. 렇 사기치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그 도착한 게, 도덕님 도착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에? 그게 무슨 도퇴하다고 날리고 있지있 너. 누구 발달하신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도가 뭔지 도자 쓰락하면 도자도 못 쓰는 사람도 쳐질 거잖아. 모르겠다.